저희 동네에 금술조끼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어요 어머나, 저부은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? 부럽다 여보, 뭐해 안주차오고아이고 남자가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? 못살아! 야, 야, 이게 얼마나 무거운데 어느 날 기회가 있어서 그 노하우를 물어봤어요. 지금까지 남편분과 살아오면서 싸울 일이 전혀 없었나봐요. 행복해 보여뭐 노하우라도 있어요? 에헤 아니에요. 좀 있었다고 봐야죠. <웃음>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전 인내하고 인내하죠. 극복하는 거죠. 아 대단하네요, 인내라. 전 죽어도 못할것 같네요. 아, 참, 그럼 싸울 조짐이 보일 때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? 저는 먼저 와다다다다다 숨쉴듯 없이 잔소리요. 해 먼저 선수치죠. <웃음> 전어그 상황이 오면 조용히 일어나서 산책일까요? 그럼 한 달에 몇 번쯤 산책가세요? 아.. 그게 말이죠.. 그게.. 어.. 매일 가요.. 그것도 오랫동안요.. 매일.. 아.. 네.. 뭐.. 인생이 그런거죠.. Woof, no, no, woof, no. woof!